반천시안 찍힌다. 나왔다. 왔다다다 빠짐 빠짐. 상걸 둘. 장성매 님 잘한 번. 점가고 있다. 하나 챘 나도 다 있어. 하나 진짜. 둘잘찹둘 잘. 이 건방한 <막막 있게> 짤. إيzyしか, 아, 김자저장사루토하 루토자. 총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루토자. 이 이친구방 하나. 이 전자기요. 으면전 r 할게요 r r y sorry, 둘, sorry, 둘, sorry, 둘. 어. sorry, sorry, sorry, sorry, s o r 방 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이거 그 맞는 어. 것 같은데? 어, 큰 아, 일무템 일단, 일단 빼볼게요 h e c 일단 h e c 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지 봤다 옆각 예, 나왔다. 예, 아 우리 방못 들어갔다. 어, 못 아, 아, zug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상관 잠 남고 거 내가 으로 갈게. 으로 갈게. 잠깐 온거 있지. 온다아네 폼에 잠깐 저를 셔터를 쳤다를 셔터들. 그러니까 접섯 배로 쳤어. 밖에 아이가 성훈이. 어거 퍽으로 말아. 자자 어, 이다 어. 아, 아, 어, 어, 아, 저거. 퍽퍽퍽이 나보다. 야, 지영이야. 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아예 이거 수나큰통내 응. 있으면 그냥 폭으로 밀고 가도 될 때. 자신감 큰 이상. 따자따자자개구 보고 올게 한번 짜 채고 올게. 아, 어, 큰동스나 이거 됐고 온거 같다. 조용한 소리 아야. 2층 안 보인다. 2층 쓰나 없고. 야, 네. 나이스. 오긴 왔지. 야포가나 아, 아 동아큰동선나 아, 아, 아, 아, 아, 박스 위에 박스 위철 막어나? 어, 뒤에 대화리 하나만 보였다. 쓰한지는못 봤어. 좀 볼게요. 이거 짝대에서 엘파핑가능한가요 옆폭 가 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시, 신호 주시면 바로 간. 내가 가 아, 아, 아. 까 옆폭 하나. 폭두개. 나이스. 잡아라 두 개. 하나, 어. 두 개. 옆빙, 옆빙. 옆빙. 아 나요. 퍼펙 어, 아, 아까 일장 핑가어 일장 핑. 그 일장비 터지는 거. 옆빙, 옆빙, 옆빙. 아 셔터 하나. 들어마나 들어마나 옆포만아 옆으로옆으로들어마나있었고옆들어 옆들어 문 폭도 봐줄수 있나? 더포 덜포 창문은 폭 가는 거볼수 있다. 볼수 있다. 옆박스 나나 박스 어 옆들어 옆옆옆들어 옆들어 옆들어문 있다. 이거 큰잡배 하나. 여분 없다 여분 없게넌어어어어어 셔터 후방 화면에 딱이 개셔. 코 천장에 셨다 하면. 돼. 음, 확인 확인. 젠이가보나호가셔터 파일이었지. 어셔터 뒤태 쪽에 오케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역전 방들리 아, 역전 방거 같다. 저거 이거 막 깔렸다. 응. 아 이번에 큰돈 이거 돌각인데. 일장포가나? 포가나 지훈 님이 큰중간이다 오케이 어, 오케이 해, 확인 해, 해, 확인. 깔거나막이다 아, 방금 나따라갔었어따라갔어 예, 가면 안 되겠지. 연막. 어, 어. 옆마. 지금 연막인데 아. 소리 없이는 한번 해볼 만해. 어차피 그렇죠. 이거. 아, 이거 해. 봐 봐. 봐. 어, 자, 다시 상걸로 어, 상걸상제상걸나상걸 아, 뭐야? 딱 살짝 아니가 게 해야 돼. 뭘? 여기 네. 양공. 아, 아, 우리 양궁하대 양궁. 양대 양궁. 점박이, 점박. 오케이 다시 옆. 이거 셔터 1차 피 가고 그냥 일차 네, 피해 하나 드럼포가나다관없어 상관없어. 없어 에, 오케이, 잘 오케이. 잘설 준비할게요. 시가안 된다. 종문 하나. 종문 하나. 네, 문하고 네, 편적돼. 쪽문이랑적배적다 있다 다적배다적배다적 하나 더 알았어요. 하나 더 수나 어, 뭐니 뭐니 뭐니 니감 모르겠다 <웃음> 니 된대 아직 안된없어 안 자간, 자간 없어야지 안된줄 아나? 35초에 들어도 되긴 했는데 근데 자간 없어야지 이거 시간 안되지 않나 방금 30아 어. 35초에 됐구나 내가 네, 늦게 봤네 나이스. 네. 아군이 했지만, 아 제가 시계 본시계 33초였어요. 제가 너무 늦게 봤어. 맞네 맞네. 시 5초면 맞지. 네 여배들 다뛰어내리이 슬퍼 무조건 간다. 중간에 장성민 이름 지키고 통적으로드비셔방 자 큰통 나오는 거 째고 있을게 일단. 하나, 네. 반인가 모르겠다. 큰 있었다, 오케이 확인 자, 큰통. 큰통 전방 한번. 박태성큰딩 네. 빠짐, 빠짐. 요어 어, 그럼 다시 열어줄게 다시 열어줄게요, 다시 열어줄게요. 어. 이거 그냥 폭으로 열어줄게 넘길게요. 포가나돌격 있다. 왼쪽. 포가나 더. 두명두명두명 쓰나까지. 두두 그것도 먹었고. 아, 제드제드 저. 터만 하나. 셔터 타만 하나. 하나. 역하면 저 개고에서 예가들이 상 k a y okay, okay, okay, okay, 어 k a y okay, okay, okay, Ali,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나왔다 a y o k a 나여포는 중. 터터패 <놀리는> 하나, <놀리는> 하나 mm. 몰라 이거. 적배 에는문 <놀리는> <봐주지>. <놀리는> 뭐, <une> 뭐. 둘. 자가 둘. 어, 자로 둘. 작은 작은 둘. 둘, 둘. 둘. 작기로 둘. 로로 천장 하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 o u r doctor, t a n 다 k a t a n a c 터 후방이야 큰설대에서 보는거 같지 이거 t 통이 지금 연막 깔렸거든 이거 셔터 쓰나주시고 n s u l t a t i o n Consultation. Consultation. Consultation. 가 나. n s u l t a t i 저. n c 시면개 u 다포 계속 깔줄게. 설대 있다. 설대, 큰 이층구고친층이고구층친고1친 하나 1구 하나 1이 친구, 나1구이친나1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구구이이 그렇다. 핑핑핑 핑. 자. 갈자 갈자 갈자. 어, 샷다 샷다. 나이스. 여없어없어 여비어비어비어. 안은진이 안은진이요. 여반아 여반아. 여 없게. 아저 하나. 저 하나. 저벽핑 하나. 이핑 왔기도 한데. 저쪽 왼쪽 왼저 한쪽이 나저 점프. 빡나나비에 좁다 라인이 좁다 오케이 확인 a g i n Hagin, h a g 이 n Hagin, h a g 요 n h a 이거 큰통 a 전방 째볼게요 i n Hagin, Hagin, Hagin, h 이 g i 이 Hagin, 거 a g i n Hagin, h a 이 저 박지용 큰똥 쓰나겠다 오케이 아 셔터 전방이야 아. 지용 그 소리 안나거든 이거 쓰나있다 쓰나 옆전방 봐 옆전방 많이 뜨니네 뒤포프 네. 지자 빠짐 빠짐 어, 옆전방 안하나 어. 옆전방 옆전방 옆전방 좀딱 전방 했다 박대준형 아, 전방 딱. 오케이 옆어 포미스 포미스 상글 포미스 상글 상글 상글 상글, 상글, 상글, 상글 영은 옆에 어구어구 어클일했다 여전방 은템 빼는 중마셔 마셔 오케이, okay. 1분 반 <목소리> 1창에 포워나1창포 하나 <목소리> 셔터 나갔다 아, 나갔다 옆빙두개옆빙두개옆빙두개옆두 아, 태성필 태 태성필 태성필 <목소리> 안지 반, 아그 장선민 반어이 잠깐. 둘둘둘 장선민 다리 반 나가하티나키키키 뒤티기 키키키키키기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민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적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서민이 반이다 반짤? 아, 아, 아, 그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네? 자컨디자 봐. 갈렸다 또. 아연막 갈렸다 얘가. 돌게 혼자겠어. 나 없겠다. 이거 맞나 봐. 레쪽 스나. 역 간다고? 내가 가 줄게. 샷펜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갖게. 절말나그것안 나옴. 셔더 핑. 얘와포다링링 근데 빠지. 야 박스 하나 쏜. 아, 오케이 오케이. 큰 중간이었다. 이거 그큰쪽에 힘주고 있는데. 2층 2층 있어요? 어뭐슨 어, 무슨... 야, 이거 이야 자기 줄야가 자기 있다. 자기 아, 있다. 자기 아, 있다. 자기 있다, 아, 있다. 아 이제 뺏겠다 이거. 거. 아따 라인 아, 아, 나. 또 있어. 박내쳐 볼게요. 그냥. 아 옆에 한번 해야 우리 있는 사람. 저저막 가드린. 차터 음막이다그이거냥 사다리 한두 개. 두개두 개. 다 봤네. 나야 봐들어 와. 돈가개 나왔다. 개 나왔다. 나이스 아, 뭐야? 나이 나이 아, 아. ]Mm, 이거 히 아나 띵먹었다 여나이잘 어. 잡았어 들어오겠다, 아, 아, 아, 나 첫배둘 첫배두명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피아성맨피들어겠다 까비 4점 나이스 전자 따자, 따자. 어. 아, 아, 아 하긴 저 첫판 셨다 다만 하나예요. 네. 어, 소리 났다. 폭 소리 났다. 이건 업데이트는 의가아 이거 오면은 일단 주루 식으로 갈게요. 자, 이나 빼는 걸로. 일단 처음에고큰통 조심해. 천천히 아, 처음에 반시안 아, 아, 아, 아, 찍힌다. 큰 소리 나왔다. 왔다다다다 왔다, 왔다, 아, 아, 빠짐. 빠짐. 땡 상걸 둘. 장성매 님 잘한 반. 점프가 떼고 있다. 요나째여 하나 째옆쪽옆쪽 <목소리도> 옆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 셔터핑, 셔터핑. 개고발, 개고발. 개발어아 반시 없어. 반시 없어. 사 딴데. 나다놓으 오케이. 스나이있 스나이, 스나이, 스나이, 스나이, 스나이. 스나이. 스나이. 세통도 세통도 나이스. 나이스. 확인? 짤짤짤. 짤 짤. 나이스짝통이야티퍼나 갈게. 어 아, 딱티 퍼나짝티 핑두개. 짝티 핑두개. 어 아. 나 갈게, 나 갈게. 나이스. 아, 반 맞네. 마 있네. 상앉때 맞았다 어여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이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아서 앉아서, 앉아 옆옆옆옆야 안현진 옆 셔터 포거나 셔터 빔뚱이 큰이다 큰큰큰큰이다큰 셔터 옆 조심 셔터 옆 조심 셔터 <목소리> 있다 옆 갔다 옆 갔다 <목소리> 나이스. 나도 나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나지다나나나나나나 옆옆옆 배준형 배준현이요옆토신 하나 때렸을 아, 때 아,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나어시 없다. 어, 선, 아 확인 확인. 잘안 아, 보인다. 아, 아, 나 봐줄게. 오케이. 나이스. 다시 like 어, 나 보고 있다. 어. 군거피고에 대성. 군토회고에 대성. 이거 방한데요 우리. 나 나도 큰중간 나도 큰중간딜거리저 폭색이 다 있음. 나폭다 있다. 나도 다 있어. 안아 진짜. 대준형걔피 뺐다. 군동 둘 오케이. 잠깐만 지다 잠깐만.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대 내려왔대. 아 뭐고? 아성반 정도의 배준영 개피. 말... 반샷 쓰나? 반샷 드럼. 반샷 드럼 쓰나? 네, 반샷 신님 네, 네, 반샷, 반샷, 반샷, 반샷 드럼. 야, 나 반샷 드럼. 나픽 나픽 나픽 나픽. 셔터 조심. 셔터 아, 조심. 셔터 조심. 셔터. 드럼 같은데? 드럼 조심. 이층 조심. 아 이층 봐줘. 이층 봐줘. 이층 봐줘. 개고발 계고발 시님 나이스. 아군이 아, 이고다발아 맞다. 연만 고 없어. 개고 없어. 아. 나 보고 있 개구 없어. 에서 그럼 이거 그 위에 까는 거 조심해라. 옆구. 아, 옆. 아, 옆쪽 조심해, 조심해. 하나. 어. 입구에 하나. 가마지막 자 얼마 까지면 반셨 죠？아 또할막자더할막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나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보 응. 일단 먼저 마빈 하나 깰게. 마빈 아, 두 개. 장마빈 두 개. 장마빈 두개어장 일단. 철포 하어요 일단 설포 하나 설포한 개. 나 철포 한개 더. 어, 나나포개 있어. 내가 깰게. 왔다 왔다. 왔다. 어. 아, 뭐야 깐 놓. 울벨벨. 아, 소리가 울벨벨벨 왼쪽. 나이스. 먹 점자. 먹 락이 힘든 니가. 아, 니가. 니가. 니가. 니니군니니가 폭미스났다 미스 중접배 많이 아찍힘중자 아치 많이 아치킴. 아, 아, 아, 아, 아, 그래. 어, 어, 하나 나 중접. 아 하나. 중나다이스 나이스. 중작보는중 u n 에중작은 보는 중 제가. 적시접님에적 u 시 g 님 접해, young name. Hey, bullet. I like you. I like 적배클라이로안영지 적배 안녕지. 클라 모이겠다오이케이가 클라둘이다. 이거 클라둘. 클라, 클라, 나이스. 어, 나아이죽 왜거 대박이 이게 바로 까면했는데 이제 안 먹었나? 보 맞죠. 중자 돌 중자 돌 중난다 중난다. 퍼가나 폭뜨게폭세게 중자 빼핑한 개다 중자 빼업 중자 빙 하나. 작돌이 야 작돌. 먹차 짝둘잘짝둘잘지하래지하지하 지하 아짝 없어 짝 없어 안 보임 짝리봐잘잘을배 조심해요 혹시 먼저 간거 클라다 다시 기둥 기둥 기둥 아, 네. 나이스 얘기 아이어고다나 줘야겠는데 아 근데 방금 핑 먹기 먹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냥 먹은 거 같은데. 고동 좋은 거 같은데. 나중중잡배 하나. 중잡배빙두 개. 보거나. 중잡폭세기 중난다 중난다 중난다. 중 보는 중. 중난다 중난다 중난다. 나이스. 잘좀잘 좀. 잘 좀. 클라라 이거 몰래올거 같은데? 어, 클라 내가 보고있다 중작 제 보고 보는 중중아지하지하배 적배 적배 적배 적배 적배 클라 줘 적배 클라 적배 클라 어 적배 클라야 아 지하 간다 아, 뭐, 아, 아, 죄송 뭐야 지지 적배 쪽이 적배 쪽지아하지지지지 여기 앞에 있어. 오케이, 앞에 오케이 여기 쓰게 해줘 야 어느쪽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올라갔어 언덕 올라갔어 오오오 나 온다 적배 적배 적배 내가 좀 보고 있을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줌나왔다 다 8반 8반 다리반이다 다 다리반 다리 아, 문이... 아 연론님 죄송해요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 그 사이에 준 나왔다 오른쪽 준 나왔다 배준형 다리반 준 나왔다 이로 돌리는, 돌리는 거지 배준형 다리반 클라났오른소리기동기동이에 클라, 포가나 이징 포가나 기동파. 나이스 중접 빼빙어 중접 빼빙, 빼빙. 어, 빼빙 두개다 중차있다 중차있다 중차포가나 차포가나 차포가나 아, 아, 아, 아, 스나필 스나필 지훈형필 지훈형필이다 권해야돼 권해야돼 권해야아 잡았네 다리반이고 나이스. 아, 문이... 방금 오른이나이어요중스 나이스. 나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중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중스나나중나나나 넘어 짝주심잘 좀. 잘 좀, 짤 좀. 중차. 아, 이못잡은거중차뒤큰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건총못 빵. 저건총못 빵. 갈게요 바로가 될거 같은데. 뭐야? <웃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끝나딱지 됐다 이제 조심해나제중적이은 별로 안 찍힘. 배준장 중적빼 중간 고시. 중나한 중나한테 혀 주심. 중불 에불렁당은 물... 언덕 잘잘잘 클라 나더 있다 없어 없어 없어 없라 소리 빠비빠비빠하나못 간다 우물에 어 클라스나야 나 지향력 파 하나 각파 오, 각파 오, 그래? 하나 빠 하나 네. 각파 하나 빠 하나 각파 이거 각파야 하파야 하나 파파파또피 아구 나이스 야 우냐 지향력 갈래? 리우물 한데 리우물 한대 네야 우냐 가지말자 그냥 인접 맨 막자 중으로 써한번아포거나안현진중적배중 나오겠다. 길게 이제 나오지 이제 나오려고 지중나배띄나기도기 하나 더. 기기기기 나알 좀. 저알 좀. 저알 좀. 저 일단 설포 좀. 나설 좀. 나 좀. 나 설포 나이 좀. 나이 큰턴이어서 우리 끝났스나기 달긴 해줄걸그어다나나 <놀람> 아, 오케이. 오케이. 나핑 하나, 핑 하나. 아, 핑안까안까안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치 먹노. 감사 제가 길핑 먼저. 일단 먼저 다 하나. 핑두 개. 짭핑. 하나. 나 이거 왔 오늘 나온무거 같은데. 있어요. 기둥 나오라고. 열다기둥박스포가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아, 아, 클러핑 왔다. 클라핑 왔다. 아, 단체 아, 포가 나 아, 아, 기둥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전진 안 했네. 박지 씨. 야 오늘 이거 고 미션 핑 가고 게. 가고 큰서한지더 가봐. 지 가보자. 네? 같이. 네? 원 보면은 같이 내 일단 기, 저는 길 고장 일단. 큰나 오는 거를 다포우 한번 먹고, 예, 큰나 오는 거지, <목소리> 기도 연만 개다 기도 연만 개도 예, 자, 빠질 게 빠질 게요. 미소님, <목소리> 내가 작대기 게어 <땡길게. 목소리> <Nice. 목소리> 이거 제가 살았 게요. 제가 살았 게, 설 해야 되나? 아, 서러지 마요. 오케이. 작전배 왔다. 작전배시작전배 포가 나. 포 두개, 오케이. 똥덩빼시영이배다 나이스. 킬이고 와. 최다킬. 제한 시간 내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한발 쏘고 바로 작업 밀어드릴까요 검자 아, 검자 퍽가나 검복있다 검복있다 연마가나 연마가나 연마가나 검복사나 지키고있다 이거 패 뺏음 뺏음 나오는거 조심 다 잡은거 같은데? 검자 오는거 조심 나, 나 검으로, 나 검으로, 모아, 모아. 검으로 그냥. 모아, 모아. 가는 중, 가는 중. 모아, 모아. 이거 아, 상거리, 아 어, 그냥 삥빙 굴릴게, 그냥 삥 해, 굴릴게. 다 해, 다 해, 다 해, 삥 까도 되나? 미션 오,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사리 가시 요 제 <냐람> 제가 자, 자 건복 속개 참이 가면 일단 아, 건복선나다 <냐람> 와. 건복선아, 건복선아. 아, 이거 했는데? 클릭을 못 했노. 아, 아, 눈 둘이다 눈들 뺐다 눈 박스 하나 눈 박스 하나 에 눈통 뺐다 눈 가도 돼? 이거 눈좀뺐 어, 눈통? 하나밖에 없다 눈 박스 하나밖에 없다 어, 눈 박스? 어, 아 어, 박스 박스 돌격이다 박스 돌격 저 어, 원우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니 할게요 뺐다 어, 뺐다 뺐다 뺐다 나 건복 들어가도 되냐 이거? 눈은 다 뺐다 아냐 아냐 제 그냥 저기 가만 얘네 뭉칠 것 같은데? 이거 성님 오면 갈게 이은 안보여? 뺐을 거 같은데 중을 다 중을 다중 나요. 중을 눈은 아 내 m 확인해볼게요. n g to be o g a n able t a b l 붙 서이님 <목소리> 뭐니? 어타하네폰 맞겠다 저스나막가비 천천히 가아 반대에 면 어? 아 소리 못봤어 아아 내가 다리를못잡아어본이가 아, 못 되긴 다리를 아, 하는데 본이 중인데, 분이 중인데 분이 어느 연막 있냐? 하나 아, 아,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아, 있어 아 나도 이거 뭔 얘기해줬다 뭐 날라온다 얘기해야되는데 사비 일단 없다? 아 오른쪽만 그 빡서리 거자 그럼 뭐간 간다 뭐 간다 검자 올조스나리 아니, 군이 소리 꺼버리 깝다. 나는다이다 이번에 검뒤서 한번 쫄게요. 뭐. 전방스나 포가나, 눈이 포가나. 와, 유스가 네, 저도 저도 건뺀건 뺀. 먹나 아, 나가다 천이 먹 빠졌다. 좋아, 다다 중인데. 저빙두개 있어요. 앞에, 스나. 동 스나. 오케이. 나, 진단, 스나랑 나, 진단, 같이 추가해야겠다. 저배 이거 올올겠동에 왼쪽 스나 있어. 왼쪽 스나. 에 가자. 데이이수올 아, 마루까지 클게 올래? 저두개 있어. 저도 빙두 개. <주의> 네, 저, 잡히 하나, 인도게, 인도게, 인도게, 갔음. 이참, 브루터, 베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건접 안혜진이분안혜진이분 검에서 만나 에서 만나? 아, 검으로, 검으로 검으로 가자. 검으로. 아, 야, 폭하나 검 길게. 폭하나. 포퍽포민수이 폭. 왔다 왔다 왔다 폭 아, 봤다 아, 쟤. 이거 지키고 있다 거. 이거. 쓰나마 가다깎복쓰나복쓰나복폭세마나세마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저저도 이거 부탁고 즐게 쓸게요. 연마요 검적 검적 둘. 오케이. 오케이. 저도 붙으니까 포반도 돼안 되게 계속 깨고. 수영이 형40 갖고 정이형저이 네. 지금 다핑폭다 네. 있네. 우해템다 왔겠다. 접배 있다, 접배. 얘도 네, 다 갖다 아, 우리 하나도 그냥 안가고될것 같아. 냥고 갔다 가자. 바로 가지 말 사람 이거가 봐. 네 개로 가자, 접배. 아. 핑 있어, 네 개? 여러분들 아니, 요 내부터 봐 살려. I think I'm y 까고 n g ma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앞에 둘이상 조심 w I 앞에 n t k 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d o 같이 know. I don't k 배 o w 없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완전 울베 3명. 울베 네 울베 네 울베 넷. 이거 검전망 없어요, 일단. 검전망까지 뭐니? 예, 네, 이거 울베, 울베 네 검전망 가는 거 뭐니? 울베 더섯검 폭간다, 폭간다, 폭간다, 폭간다. 폭, 그냥 검에 뭐 까는 거 볼게요. 저 트럭 보니 트럭에서 검 가는 거뭐니방인다검에거든검못 아, 어, 어, 그래. 어, 어, 어. 예, 예, 간다. 검폭검 거, 거, 폭. 드럼폭 드럼폭. 울배 세 명이고 다른 데 몰래 울배 세 명이고 계단 지키는거 같은데? 울배 세 명밖에 없어요. 검에 폭 간다. 검에 폭 검에 폭 검에 폭. 트럭 띠. 트럭티 잡았고, 올베쪽완전를베세 어, 완전를베세완전를베세 왼쪽, 왼쪽. 아, 빨드 둘, 빨드, 빨드 둘, 둘. 빨드 둘. 어, 이 박스 나. 아, 빨드, 빨드, 빨드. 아, 하, 빨드, 하, 빨드, 바, 사, 빨드, 빨드. 나온다, 다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드 빨드. 빨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빨드. 아홉까아는게 자, 그럼 뒤에서 줄게 그냥. 아 내가 아니 아니면은 딴데 한번 갈게. 천천히. 네. 눈 배준영, 통한. 눈다다 제템바디 10바디. 폭! 바에1바디 10바디. 바로바로1 0바개더0바개 10바디. 1 0바 왼쪽 0바디 10바디. 10바디. 10바디. 10바디. 10바디. 10바디. 10바디. 1 0 물배 전어 그냥. 이모전나 잘한 번. 이이나 잘한 번. 이모, 이모, 이모, 이이가이이이이이이이이 될것 같은데? 잘좀 어. 돌격판! 돌격판! 박태성 반! 하나, 반. 반! 아니고? 와반아니던도 아, 맞은 것 같은데? 같은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범 범의 쌤이 있었는 아까 사람 폭행이야. 나생때 아까 폭각이 했거든. 여이스, <목소리> 와. <7위정>. 와. <웃음> 아, 이 숙이. 치리 와. 아, 시기 봐. 어, 언템. 점만 더리 <목소리> 아이빙 잡기. What's that, what's that, 이분이, <목소리> 이분이 눈 미는 거 유심 눈 다시. 해봐줘, 번 자, 눈이 하나. 밀눈안나어눈 뺐다. 눈 뺐다. 우리 눈이눈다우눈 너있어 이쪽 빙빙빙 눈통 빙 눈통 뭐라고? 우리 혼자 적배 안돼요 우리 지름 될 때? 우리 적배 다 갔다. 어디 민다 이눈 나온 거지. 가보 가보 가보 가보. 하아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나이스 네자눈도바로 좀. 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나터다네 땅피한개더땅피한개더눈 아, 많다 눈 많다 눈 많다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 땅피한개더 아, 까놨으면 아, 일단 한개더 아삐삐삐삐삐삐삐 삐살, 삐살, 눈 뭐니? 눈을 배오는거 뭐니? 저어에서눈 작업 중. 검전망 있다 어, 어? 박스포거나 어, 눈을 배우는 거 뭐니? 뭐 어, 그리고, 그리고 저기 첫 번째 박스 쪽까지 뭐니 된다 하나 째는 자리 스나 둘이 쎄니까. 있으니까... 눈다 뺐다 눈다 뺐다. 응. 스나로. 아, 눈이네 열어봐 될 듯. 첫 번째 박스 위에 올라가 있어. 첫 번째 박스 위에. 스나야 게. 어 스나. 스나. 제가 앉아. 제가 뒤 보게 일단. 제가 뒤 박스 이거 전 하나 전진 조심. 박스 위에 앉아 있거든. 가지 쏘까 그냥? 내가 앞에 유스발낚 아니면 눈통이다. 박스 쏘. 시 o g a n d a Moganda, 간다 g 간다. d a Moganda, Moganda, Moganda, Moganda, m o g 눈통 d a 눈 o g a n d a Moganda, Moganda, m o g a 다 d a Moganda, Moganda, Moganda, Moganda, Moganda, Moganda, m o 중 a n d a m o g a n 한 a m 눈배까지 오는 건 뭐니? 많아. 눈 하나. 하나 통하나? 돌돌눈돌돌돌돌돌돌돌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눈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내가 벽 쪽에 붙을게 그냥. 아 오케이, 세 하나, 세 하나. 하나, 네. 스나 필, 스나 필! 짤! 뭐야, 스나 투박, 스나 투박! 빛날론다날좀알좀알좀알좀알 좀. 붙을게 그냥 붙을게. 와, 스나 세번맞추 자, 아까 전에 건 길게. 어나아아이야이니 우리 눈에식긴 한데 일단 눈, 잠깐만 해봐 잠깐만 연막 간다 검 조용 이게 연막 하나 네아 여기 앞에 꼭네 우리 이거 바로 깨는 거아 이거 검 없어요 검 없음 야너 죽도 <목소리도> 없어. 노디었다. 개만 안 하다. 나이스 정훈 님. 킹드 킹드 링스핑다 핑계 깝다. 님. 이스 나이스. 검은다. 배준영 반. 검전진. 아, 검하나 배준영 반. 전진 없다. <목소리도> 전진했다. 전진했다. 아, 테레. 전진 테레. 전진했다. 어, 검하나 왔어? 배준영 반이야? 범보 가나. 장사나 눈 둘에 둘의... 잘좀 하나 중조심 하나 중저심 저건 복중 그때 중 포거나. 눈을 베러 가서 네, 니 할게요. 여기 건복 뭐니야 저기. 네. 가그 자, 냥 볼게요. 어, 검검 볼게요, 그냥. 일단 네, 성원이 거 보는 줄. 기 투수나. 일 성원이 거 보는 줄. 검하다 검성민. 검성민 님. 돌아가 가나? 이 일단 뺐음검뺐음검기다검하다검 검, 검 둘. 오른쪽 코너. 검둘 같은데. 저길게봄길게봄나가연락하다나나나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 거야. 그러야까만끝때군야 아, 이 들어갔다. 갔다. 아, 잡으라고 니너 천천히가 천천히. 니 천천히.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어, 해막 알아갔다. 검 조용. 돌격하면 보통인데. 영이잖아 아, 검 없어. 검 없어. 요었다 뚫었다, 가복가복야 나이스. 뽑았다. 나이스. 어, 어, 야, 어. 나 죽기 담아뻔했어 형이 연막 하나? 어. 별로 뺄줄 몰랐어 경제팀 본 뒤로 뛰는데? 알아 안뛰었에 피하고 뛰나본데? 그런가 응 그런가봐 형이 연막 하나? 자 올베 총총 깎게 나 소화기 탈게 총안 보여? 음 검도 안 보여 한방 오겠는데? 올배 오면 올베 버릴거야 말이 태상 a y okay. t a 스 e a s 스나 p s o n s i m p 나 o n Illusra. i l l u s r 둘 i 있는거지어어둘다 살았다 뭐냐 가 o o 포 I'm good. I'm good. i 중종, 중종. 눈통짤눈통짤 스나 짤 스나 짤 누통 잘? 누통 잘? 잘? 누통 잘? 누통 잘? 누통 잘? 누통 잘? 누 잘? 잘? 아, 어, 뭉혀 있으니까. 내 엄마가 나핑 하나, 하나 가고 뽑아다 팩. 조리 그 찌르는 거 조심해. 어내 찌르는 거 밖에. 핑거 봐도 안 나가네. 하나. 하나가 졌 없어요 또. 이거 이번에 바로 하나. 빠져볼게요. 하나. 이거 딴데 한번 볼게요. 인다 중도 없죠. 다시 다시 제가 건봉 다시 길게 볼게요, 아직 안왔게 온다. 데마가나 아, 직안왔나어 아, 이안아나 눈. 아, 직안왔 눈. 아, 안 왔어? 눈. 아, 이아 눈. 아, 이제 왔다, 치다 아, 다거아다 눈. 왔다, 거 우리, 이거 이거 아나치 이거 아, 이나 아, 나치 눈. 거아나나 아, 거아나거나거나치 이거 나이 이거 중, 이거 중계란까지일단크레다 얘들. 오케이. 먹고 있다 얘들. 저저 빠지라고요? 아, 보루. 오히려 우리가 한번 가 볼래? 내가 먼저 열어 볼까? 앞에. 핑 하나. 그민이 돌아가기 래요 내가 센 아, 어, 오, 아, 아 네네. 네네. 네 네. 점게. 아, 뭐, 왔다. 나이스. 아, 뺄까? 에, 빼야지. 아, 봐봐. 네, 빼빼 빼. 검았다. 검검검검검검검 검. 색 검색 검색. 검네검네세 에, 세세최세최세 왔다 왔다. 뭔 봐. 엄마가 고 검들 검들 검들. 검이상 검복 검복 검복. 검들이 검들 검들. 검자 검자 검자 배하 갔다. 배 간다. 나이스. 에 나이스. 아, 나이이스나나나이이이이이이이이나 포나 포나 포나 아이포 o 포포포나포 a Pona p o 가지 Pona p o n 가지마 가지마 o n a Pona Pona Pona p 박태선! 박태선반! 태태선반 r 리 y 박태태선이이박태태선이이야 y So, s o 있 r y So, 쪽 아, 하나, 안보여 하나, 안보 하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꽝, 못 있다. 다 아, 됐다. 여 오케이, 나이스. 검 없고. 삐야, 닥쳐. 닥배배피나 피피피피. 어라 눈에 나아 검도 없어. 잠깐 어 어. 소도눈 이제 온다. 이 이제 온다. 저돌면저 돌릴게 그냥. 아 씨, 발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빠야빠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윤리야. 야 윤리야. 윤지야 윤리야. 윤리야. 리야리야 검있다 검사나, 검두명 이상 뺐어요 어. 아, 아, 나 없다 아, 나 없다 하나남아있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빼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검사나, 다나 검사나, 나 검사나, 아, 나 검사나, 아, 나 검사나, 아, 나나나 아, 어, 다 빼다 빼다 빼다. 눈 보게. 보기는 사람 거울 벨로. 동물 빡 보건다. 뽀가 나 있어요. 사람 거울 로 음. 아, 거울, 와, 아, 거울, 거울, 거울, 거울 배? 배? 왔다 왔다 이 쓰나 왔다 다시빠 다시 이눈 하나 봐, 하나 봐, 하나 봐. 아, 네, 나이스